악하는 여자입니다. <웃음> 여러분 너무 너무 감사해요. 제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더라고요.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<웃음> 오늘 이렇게 진짜 꽃도 받고 어, 엄청난 열정 팬분이라면서 <웃음> 꽃과 케이크도 받고. 진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싶어요. 음, 누가 보면 1 0 0만 명인 줄 알겠어요, 그렇죠? 근데 저 진짜 너무 기분 좋아, 고요 너무 감사드려요. 그 사실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꽃이 예쁘다, 계속.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좀더 젊은 시절에 음내 노래를 그냥 부르고 저장하고. 뭐 나누고 나중에 기억해야지 이런 용도였던 것 같은데 음 그냥 생각보다 막 제가 노래하는 거 보고 노래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막 메일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진짜 놀랐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왕 이렇게 하게 된거좀 열심히 해보려고요.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그때 이야기 하기로 했었던 거 호흡에 대해서 그리고 노래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거 영상 좀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때 여자 버전으로 노래 하나 불러보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